안녕하세요. 오픈노보컬입니다. 오늘은 소리내지 않고 목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? 우리가 보통 목을 푼다라는 개념에서는 뭐 소리를 좀 크게 내서 목을 풀지 않습니까? 뭐 목을 푼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을 소리내서 많이 푸시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운동을 바로 했을 때뭐 어떤 연골들이나 뼈나 뭐 근육 이런 것들이 좀 놀랄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. 이 후두라는 것도 결국에는 연골이고 성대도 점막 근육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들이 좀 가미가 되어야 목 건강을 기반한 그런 목 풀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수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을 풀수 없는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실용음악과 뭐 뮤지컬과 연극영화과 이렇게 이제 음성내는 그런 이제 학과들 같은 경우에 뭐 학교들마다 뭐좀상의하긴 하지만 목 푸는 시간을 주는 학교도 있고 주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대학교 심사를 볼 때도 그 부분이 좀 사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뭐 학교들의 입장도 짧은 시간 안에 또 학생들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목을 푸는 시간을 주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학생들의 경우도 있고 또뭐 오디션을 본다든지. 아니면 이제 비종공자인 경우에도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노래방을 갈때 보통 목을 풀 때가 따로 있진 않잖아요 이거는 뭐 가면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도 목을 풀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리면요 바로 마사지입니다 마사지인데 이 마사지를 어디다가 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이귀 뒤부터 쇄골까지 흉쇄유돌근 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인이 있죠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렇게 꺾어보시고 귀 뒤부터 쇄골까지 라인 타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근육이 있습니다 좌우로 근육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요즘은 이제 개정돼서 이제 목빛근 이라고도 하는데 뭐 흉쇄유돌근 이라고 해도 되고 목비근이라고 해도 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제 흉쇄유돌근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흉쇄유돌근이라고 명칭을 내리겠습니다. 자, 이 흉쇄유돌근을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. 뭐 시간대는 뭐상관없구요뭐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요런 것만 아니면 뭐 적당하게 뭐 제가 권장드리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15분 20분 안하셔도 되고 그냥 틈틈이 하셔도 됩니다 틈틈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사지에 대한 제가 이제 좀 기초 상식 같은 걸좀 알려드리면 보통 마사지 할때 이렇게 눌러서 꾹꾹 눌러서 마사지를 스스로 한다거나 받거나 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법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자 우리가 이제 이 시작점과 끝점 그러니까 흉쇄유돌근을 예로 들었을 때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해서 이 시작점부터 이렇게 누르고만 있어도 됩니다. 굳이 막 이렇게 안하셔도 되고요. 누르고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시작점을 기반으로 이렇게 끝점까지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 목근육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가 많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강도로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목풀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발성 연습 뭐 가창 연습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오픈도 보컬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끔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편하게 이용해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못 푸는 방법 오늘 마사지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이 방법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